안녕하십니까 논장입니다 오늘이 8월 25일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지금 요번주 접어들면서 어저께 손님이 완전히 다 떨어져서 한 20만원 팔았어요 유림상에는 혹시라도 3단계까지 간다 그러면은 정말 심각해질 것 같아요 아 진짜 욕 나옵니다 욕 나와 자영업자들 완전 직격탄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홍대에 유림상이 오픈했는데, 가맹점을 오픈했는데, 거기도 10만원 팔았대요.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.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, 그 이후에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전에 제가 한 6, 7달 전에 논현동 거리가 얼마나 바뀌었고, 뭐가 이제 들어왔다 빠지고, 얼마나 빠져있는 상태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오늘 또 촬영하는 이유가 그때 제가 짚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년도 먹자 골목에 들어오는 게 곱창이 유행이니까 화사 때문에 곱창집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곱창집이 한열몇개막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곱창집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문다 닫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한신포차 바로 옆입니다 한신포차 바로 옆인데 지금 비어 있어요 바로 그 건너편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곱창집이 생겼었는데 쉽지는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골목 한번 제가 돌면서 곱창집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지금 왜또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한꺼번에 이제 유행하니까 유행 탄다고 막1 5개가 13개였나 그때 7개월 전에 제가 찍으면서 곱창집이 다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육집도 곱창집이 들어왔었고 지금 불과 6개월 만인데 저기 보시면은 마포 곱창인가 생겼다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6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요 자리인데 요 자리가 곱창집 들어왔다가 한달 운영하다가 바뀌었어요 여기도 고깃집이었는데 어 포차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6개월 만에 엄청 바뀌죠? 그만큼 논현동이 상권이 좋은 상권은 아닙니다 엄청 힘든 상권이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터졌으니까 완전 직격탄이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바뀌고 있죠 이 자리도 곱창이 들어온답니다 아 지금은 모르겠어요 곱창이 어느 정도 지금 정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잘할 것도 같아요 저 집은 그리고 뒤쪽에 곱창집 그대로 있고 여기가 저희 가게 바로 앞인데 메인 상권이거든요 사실은 메인상권인데 완전 직격탄이에요 사실 지금 장사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곱창선생 있던 자리인데 여기, 여기 곱창선생 있던 자리 예전에 곱창선생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곱창선생이 있어서 줄서었어요줄 서고 막 장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장사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손님이 없어지면서 아예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걸로 싹 바뀌네요 6개월 7개월 만에 가게가 엄청 바뀝니다 위쪽에 보시면 은 곱창집이었어요 곱창집이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임대 나왔습니다 부동산이 들어와버렸네요 요번달까지 합쳐서 아마 7개월째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죠 여기도 보시면 은 여기는 6, 7개월 전에 고현남이 마지막까지 영업하다가 빠지고 나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. 닭으로 할수 있는 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픈해 봐야 알겠습니다. 여기도 또 바뀌었네요. 여기도 지금 문 닫았습니다. 야 순식간에 바뀌어요. 야이 바뀌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? 돈이 뭐 매덕이 훅훅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저도 장사하지만 참 말리고 싶습니다. 장사 쉽게 하지 마시라고.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고. 그리고 사실 논현동이 쉬운 상권이 아닙니다. 논현동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힘든 상권이에요. 왜냐하면 은 메인 상권은 아닌데 월세는 비싸요. 그리고 유동인구가 강남역인 많은데 여긴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.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뭐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핫해지니까 프랜차이즈 들어오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사할 때저 위쪽까지 가면은 또 바뀌었어요 곱창 많이 바뀌었어요 곱창 지금 다 빼고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사는 유행 따라가는 순간 망합니다 제가 선두가 돼서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다른 사람들이 벌써 뭐 자리 잡고 있는데 벌써 자리 잡고 다 하고 있는데 건물 타서 이제 또 곱창 유행이니까 곱창 다 들어오다가 다 없어지는 거죠 저렇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기려면 은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잘 못하면서 들어와서 돈으로 때우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거의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못해요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제가 좀 이따 여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요집 진짜 맛있어요 제가 노년동 장사꾼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가는 노년동 맛집은 안 가봤네요 소개를 안 시켜드릴 것 같아요 몇집 없어요 노년동에 맛집이 맛집들이 많이 들어와서 구색을 갖추고 더 이제 유명해져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아 진짜 제대로 하는 집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자주 찾는 제가 느끼기에는 노전동에서 이집 이집에 가야 된다 이런 집들을 앞으로 소개를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 노하우나 이런 부분은 회원님들한테 위주로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나 아니면 이 집이 뭐 하여튼 유명한 집들 많이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 또 여기가 곱창집이었는데 또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곱창집 들어왔다고 6개월 만에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. 여기는 황소 곱창은 워낙 또 유명하잖아요 황소 곱창은 유명해 가지고 얘네들만 살아 남는 거예요 얘랑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한세 군데 네 군데만 살아 남고 나머지 싹 없어질 거라고 저번에 저번 방송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번에 방송을 할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잘하는 집 빼고는 싹 지금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. 자 논현동이 길지는 않아요. 굉장히 짧은데 곱창 집열몇개 들어오니까 경쟁이 됩니까? 안 되죠. 저, 저 위에 저, 저 핑크색으로 또 곱창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. 자 6개월, 7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. 7개월, 6개월 만에 제가 논현동 거리를 다시 한번 찍고 곱창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찍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맛집 위주로 많이 가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